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연일에 있는 주말농장과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람설정 한번 해주세요. 공유 한번 해주세요. 모두가 무료입니다.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도로와 잘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집입니다 이쁘게 보이죠? 밭과 참잘 어울리는 주택입니다 집과 잘 어울리게 여러가지 과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저는 생활을 하시면서 밭에 여러가지 식물을 가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옆에도 조그만 밭을 들이용해서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봄이라서 감나무에 새싹이 이쁘게 돋아 났습니다 사과나무에도 새싹이 돋아 났습니다 여러가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 참 이쁘게 보입니다 집과 참잘 어울리죠 하늘도 푸르고 정말 멋진 하루입니다 그네도 보이네요 그네를 타면서 잠시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늘도 참 좋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집과 같은 장소에 밭이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 활용시 매우 매우 편리합니다 거네가 다시 보이네요 도로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있습니다 집 좌측입니다 현장 안내 사진입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집입니다 이 사진은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나뭇잎이 없을 때 아주 잘 보이는 것입니다 겨울 나름대로 집이 이쁜 모양과 자연과 잘 어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내부에서 밖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간이 휴게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부입니다 주택 내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화장실입니다 2층에서 밖을 촬영했습니다 시원하게 잘 보이죠? 마당에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군요 지금 현재의 밤모습입니다 참잘 어울리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봄이라서 아주 잎이 푸릅니다 조그만 연못도 있습니다 마당과 정원의 모습입니다 잔디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새싹이 참 이쁩니다 하늘과 잘 어울립니다 꽃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하늘과 참잘 어울리는 사과입니다 여러가지 이름 모를 과일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과꽃이 이쁘게 보이네요 구경 한번 오세요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매물번호 200변 저는 생활과 주말농장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주소 경북광시 남구 연외륵 택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전도도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 0 0평 전이 1 2 1평합계7 0 0 3 0조곱메터에 223평 입니다 주택면적은 1층이 15평 2층이 15평 합계가 30평 정도 됩니다 형태는 방 1층에 방 1개 주방 거실 화장실 있습니다 2층에는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는 일반 철골조 경량 철골조 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8년 9월입니다 매매가액은 약 4억 원입니다. 조정이 약간 됩니다.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포항시청입니다. 여기 연일업사무소입니다. 연일업 포항시 연일업택전리입니다. 이 도로가 경주 포항 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영일만 대로입니다. 여기가 중명교차로 중명교차로 우복 ic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